2019년 기아 타이거즈의 치어리더로 데뷔했으며 데뷔 초부터 야구팬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기 치어리더의 자리로 올라섰다 3에서 4세대 치어리더판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기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방송 출연이나 광고 모델 활동 등 외부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치어테이너의 표본을 보여주는 치어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어리더 역사상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박기량의 설례를 언급하며 제2의 박기량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며 실제로 전성기 시절 박기량의 가장 근접한 미디어 노출과 외부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유년 시절 벨리 댄스를 배워 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전라북도 댄스 경연대회 에서 금상을 받은 적도 있다. 학창 시절에는 스테어 이름의 전주시 연합댄스 동아리 소속이었다. 그러던 2019년 오란시 모델 선발 대회에 지원하고 뷰티피플상을 수상 했다. 스물 살때 가족과 처음으로 광주 챔피언스필드에 갔다가 응원단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치어리더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치어리더를 할때 당시엔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도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좋아요 유정이다. 2019년 시즌 배트걸로 5월 24일 팬들 앞에 첫 모습을 보였고 응원단상은 5월 25일에 올라서 데뷔했다. 그리고 단상 데뷔 다음 날 5월 26일 광주 kt전에서 수입승을 달성했다. 치어리더 백넘버는 21번이다. 21살에 치어리더를 시작해서 선택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21번 딸 거라고. 처음 번호인 39번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단장이 골라준 번호라고 한다. 기아 타이거즈가 아니면 치어리더의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팀의 애정을 보이고 있다. 야구팬이 먼저 되고 치어리더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아 타이거즈 야구단과 수원 한국전력남자 배구단 청주 KB 스타즈 여자 농구단을 응원했고 2021-2022 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남자 농구단의 초대 치어리더로 활약했었다. 2021 시즌 팀은 8위 1을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이다혜가 라인업에 들어가는 날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하는 날이 많아서 승률로 불진다. 팀 승률이 3할 4할이니 대단한 승유 인셈이다. 아이컨택 장인 윙크 장인이다. 안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한명한명눈 맞춤을 해주려고 하는 점은 팬들이 좋아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2022년에는 가을 야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딱한 경기 와일드 카드를 경험하고 응원단 저격사건으로 인하여 기아 치어리더를 그만두었다.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은 다이아다이다. 특이하게도 본인의 유튜브보다 본인을 촬영한 직캠 채널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공연 모습을 촬영한 직캠 중에 조회수가 높거나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상에는 반드시 댓글을 남긴다. 2022년 9월 25일에 피시컬 갤러리에 출연하여 김계란에게 t p c t 를 받았다. y 드리프트를 65kg까지 들었다. n d t 탁재훈에 이어서 가장 최애하는 정복 레이싱 정복을 입고 출연했다. 중학생 때부터 전북현대 모터스의 팬이다. 본인이 방송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중학교 시절 지역 밀착행사로 방문한 전북현대 선수들을 만나고 난후 경기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팬이 되었다고 한다. d 의 연고지인 전주시 출신이며 이지어 홈경기장인 전주월드컵 경기장의 소재지 또한 이다 i 의 출신지인 덕진구이고 본관까지 전주이 l 이 그야말로 로컬 송골 팬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각종 인터뷰에서 기아 타이거즈 입덕 계기를 말할 때 야구를 알기 전에 축구만 봤다고 말하는데 그 축구팀이 전부 현대이다. 축구 경기보다 그에 앞서 갑작스럽게 요청받은 코카인이 더 크게 흥해버렸다. 2022년 10월 6일 자정 쯤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장 서한국이 본인의 인스타에 응원단을 내둘러서 비판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다. 시어리더를 저격한 이유로는 현재 두 가지가 유력하게 뽑히고 있는데 하나는 앞자리에서 응원도 안하고 사진만 찍는 악성 관객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는 경기 중 응원 동작을 틀린 치어들에게 집중하자는 의미에서라는 추측이 있다.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이버 기아팬 카페 매니저가 서한국이 이다해를 저격한 것이라며 단정했다. 그리고 이에당 논란은 DC인사이드 기아 타이거즈 갤러리까지 옮겨지며 악성 누리꾼들이 이다해가 저격 대상이 맞다면서 두 가지 이유 모두를 근거로 들어 많은 루머를 양성했다. 그후 와일드 카드전이 끝나고 서한국 응원단장은 해명문을 올렸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응원단에게 집중하자고 한 그림을 명확히 했다. 이후 10월 15일 이다혜는 sns를 통해 해명문으로 악성 루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에이펙스 치어리더팀을 퇴사하게 되었음을 밝혔고 서한국 응원단장은 이다혜에게 사과를 하면서 본인을 저격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며 결국 악성 네티즌의 루머와 악플로 소속사를 퇴사하게 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가 된다.